예물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앞에 아, 그 이트는 뭘까요? 내 앞에 나 있는 이트는 뭐니? 저 이트가 가주지 아니면 강조군의 이트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뭐니? 강조군. 자, 강조군은 꼭 대신, 대만 나오는 건 아니다. 어떤 뭐 강조은 얼마든지 될 대신에 후드 쓰일 수 있고 시치드 쓰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웨어나 웬도 쓰일 수 있는 거나 그 이런 거봐봐또그러면 신고 봐봐요. 이세 개를 다 지웠을 때에다 봐봐. 요세 마리를 다 지웠을 때는 얘를 다 지웠을 때 문장이 성립하는지를 보단 말이에요. 항상 공식이 있죠. 이때 강조문 사이에는 강조하고 싶은 말 집어넣고 나머지가 온다그랬죠 그럼 나머지가 뭔지를 봐봐야지. 컴플레이 동사. 그러면 자뭘 불평한데 이런 걸 불평한데 쭉 나왔어. 끝난 거야? 아니죠? 저기죠? 여기까지. 이거 전체가 뭐겠어요? 목적어겠지. 주어만 없네. 얘가 주어가 될수 있니, 언니 있니, 언니 대답을 안 해. 에이씨. 될수 있잖아. DI. 덮보 수행사가 복수고통형사가 돼요. 아이들, 게으른 사람들이야. 일반적으로, 바로 게으른 사람들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게으른 사람들만이. 바로 게으른 사람들이. 불평한단 말이야. 뭐가? 자기가, 어? 시간을 낼수 없어! 라고 불평한단 말이야. 뭘할 시간이야? 이걸 할 시간이야. 이 투두의 목적으로 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시간이 없다! 라고 투덜 된단 말이야. 불평하는 건 바로 일반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야. 뜯니? 아니. 인추루트. 인추루또 뭐라 그랬어? 가리치는것좀 써먹어. 임팩트라고 얘기했었지? 아니면 인 임팩트 이거 다 같은 뜻이가 있어 인 액츄얼리티 이런 것들 사실상 사실상 강조 표현이고 했죠 강조 강조 사실상 사람들은 자 일반적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펜해서 파인드까지가 동사. 뭘 찾을 수 있어 시간 충분히 찾을 수있단 말이야. 인 어프 이원포 충분한 시간을 찾을 수 있다면 뭐 어디에 응. 크니까 그들의 일 일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다 찾을 수가 있어 여기 또 한번 방조문이 나왔어 세리코로 나오면서 자 지워도 되니 얘네도 지워도 되냐고 얘네도 지워도 되냐고 기도자 그럼 뭐가 보여는 여기 봐 여기 봐봐 여기 봐 동서가 보이네 뭐라고 보면 돼? 얘 부족한 부족한 건 바로 뭐가 아니라 얘가 주어인데 잘봐나 A 버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주어잖아 주어가 나레이버 빌딩. 어 결국 부족한 건 바로 뭐야? 시간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의지인 거야 의지 명사로 우리는 의지라는 뜻입니다 알겠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란 얘기야. 좋은 문장이죠? 자, 다 들어가 있잖아. 지금 이때 강조문 술과 나대 먹기까지 딱 들어가 있고요. 자, 조금 많이 나왔죠? 지금. 근데 대 대신에. 그럼 여기는 대 대신에 뭐쓸수 있는데? 그거 대신 휴치 쓸수 있는데. 그치? 이씨, 선행사가 상황 아니잖아. 상황 밑에 거. 자, 강조문이 보여요. 보여야 되는데. 뭐가, 얘가 냄새가 나나요? 얘도 냄새가 나나요? 아 지워도 성립이다고 했죠? 없어야 돼, 없어도 돼. 얘도 없어도 돼. 나머지를 볼게요. 나머지 보니까, 자, 분석, 주어, 동사, 자, 뭐라 하지? 어, they are, we are indivisible. 완전한데요? 목적적이냐. 여기 지금 완전해. 자, 완전한 구조가 나왔어.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왔으니까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이런 걸 바꿔주면 안 돼. 틀려. 후. 안 돼. 후. 안 돼. 뭐가 돼. 완전하니까 어, 관계부사일 가능성이 높아. 자 여기 보이네. 뭐가 보이니. 어른이왼절이보이다 우와. 이걸 바꿔하고 싶었어. 뭐로 바꿔주면 돼. 관계부사 왼를 바꿔주시겠습니까. 됐니? 대리한 것은 바로 오로지 뭐할 때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라지고 우리가 부모님을 결코 오지 못할 때라야만 이렇게 돼 우리는 말한다. 깨우친다. 뭐를 그들이 부모님들과 우리는 뭐라는 건? 불가분해갑니다. 불리할 수 없는. 맞죠? 어. 디바이드에서 투발해야될거 아니야. 디바이드가 뭐야? 나누다잖아. 분리하다 나누다. 그래서 결국은 나눠진 게 뭐야? 디비전이잖아. 디비전. 이게 예. 괜잖아요 이 디바이저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지. 나눌 수 있는, 이런 형용사지. 얘는 뭐고, 동사고, 얘는 뭐고, 명사고, 얘는 형용사. 이거에 반대말이 앞에 적도만 붙여갖고, 뭘 바꾼 거야? 완전히 뭐야. 의미를 바꿔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나눌 수 없느냐. 불가분. 알겠어? 불가분. 나눌 수 없느냐. 그래서 부모님과 우리는 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인지해서 깨우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어떨 때도 어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가 더 부모님 을굴을볼수 없을 때. 그죠? 그영화 천개구리지, 사실. 천개구리지. 응? <웃음> 자, 요게 중요한.